소개,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마가 저한테 인터뷰를 하는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찍어주시는 분이 저희 엄마예요 그러면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년에 졸업하잖아 내 계획이 뭐야 내년에 졸업을 하는데 일단 다 빠그라지면서 사실 공연을 하나도 못했거든 그래서 또 이번 연도에 공연을 하자 라는게 있는데 사실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모르겠어 잘 될지 안될지 또 공연이 빠그라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나는 공연이, 공연을 할수 있다면 나는 공연이 잘 나마나 여러가지 촬영이 적히면 그거를 하는 것도 좋지 이제 프로필은 계속 넣고 있는데 사실 잘연락이안오고 그리고 유튜브도 꾸준히 하고 그니까 러 되게 거창한 계획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내가 지금 하는 거 꾸준히 하는 게 계획이죠 대학원도 가야 된다는 목표가 있잖아요 잘 세우고는 있어요? 아 사실 대학원은 바로 그냥 빚내고 바로 가면 갈수 있는데 사실 빚내기도 싫고 어, 돈을 모아서 가자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일단 뭐라도 하고 활동을 해야지 될것 같아서 조금 미뤘고 왜냐면 대학원도 공부를 하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거기 만약에 대학원을 가게 되면은 거기에 또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서 지금은 좀 여러가지 일을 하고 싶어서 조금 밀었어이데 니가 예,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여러가지가 있잖아 네가 원하는대로 안되면 옆에서 보는 사람이 너를 볼때 조금 힘들어하는 것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엄마는 그럴 때도 네가 부담 안 갖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너 뒤를 팍팍 밀어주진 못해. 아유, 나는 밀어주는 걸 바라진 않아요. 그냥 서른이면 독립도 할 나이고 자리를 잡을 나이인데 사회적인 나이에서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의무들이 있잖아. 그렇지. 사실 그걸 거의 다. 아빠가 나한테 절대 주진 않아 그래서 나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지아 그렇게 생각해? 어. 어, 그건 고마운 일이네요 어. 아니 엄마가 어쩔 때 말하면 너한테 그런 말을 그런 부담을 주진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은 했거든 아, 네가, 어, 네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아. 이데 어쨌든 이제 목표가 있어서 계속 가잖아 니네 길을 근데 네가 사실 다른 사람을게 거. 왜냐면 나이가 있잖아 네, 학교도 좀 늦게 간 편이고 네가 다른 걸 하다가 간 거잖아 그가 그러니까 남들보다 열심히 해야 돼그 각오가 어때? 각오! 사실 나는 늦은 거에 대한 걱정은 없어 나보다 훨씬 늦게 시작하는 사람 나는 사실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냐면 스무 살 때부터 개그를 했잖아 거기에 대한 계속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개그를 했던 내 경험을 가지고 또 연기를 하는 거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했던 경험들이 다 굉장한 의미가 있고 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앞으로 내가 계속 내 길을 발전해 나가고 계속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늦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 각오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야 어 정말 한 일을 오래오래 한 사람을 정말 존경합니다 나는 막 대단하게 크게 되길 바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이 일을 꾸준히 해 나가면서 성장하는 거를 바라는 거지 남자친구 사귀어야 된다는 생각은 없어? 사귀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없고요 사귀면 사귀고 안 사귀면 안 사귀고 엄마가 이제 주변에 내, 나, 내 또래 다 결혼하잖아 <웃음> 그래서 엄마가 물어보는 것 같은데 엄마가 최대한 늦게 하라 그랬잖아 결혼을 그래도 이제 남자친구는 있으면 어떨까? 그게 엄마 내 맘대로 됩니까? 안되지 지금부터라도 노력해봐 내가 막 과락하면서 찾아다니고 싶진 않고 엄청 외롭지도 않아 그냥 나 살기에 바빠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많아져서 그렇지 그 전에는 나는 그냥 나 하는 거에 바빴잖아. 맞아 얼굴 보기도 힘들었지. 생기게 되면 생기는 거 근데 난 사실 막 결혼을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나이가 다 찼는데 이런 뭐 이런 압박도 없어. 응. 그냥 뭐 요즘 나이에 결혼하게 되면 하는 거 뭐지?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어 아직 마음의 여유는 있네. 네, 그렇습니다. 음.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엄마가 저한테 질문할 거 있으면 또 인터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우, 손실이야.